Uh, the order today will be Chinese media first, followed by English-speaking media, and concluded by Korean media. 我们今天的群访会由中文媒体先开始采访,然后英文媒体, uh, 接下来是那个韩文的媒体。So let's start with Chinese media. And while Chinese media asking questions, uh, English-speaking media can send your questions via our Q&A function. o k okay, 那我们中文媒体先开始采访那呃有问题的那个那个同学可以开始举手好哪位媒体要先提问 o k 好 呃请把话筒递给这位同学呃这边是 p a n i c 的媒体然后我想请问一下教练 s o m a x 就是 d x 就是和那个 d r g 曾经交手多次嘛上次是在 l c k 决赛里面可以说是比较了解那请问这一次 s 1 0失利的话你觉得原因是哪有哪些呢 어, 펜다큐 기자님께서 그, 어, 감독님께서 주, 던진 질문인데요 담원이랑 어, 몇번 붙어 봤잖아요 지난번에는 LCK 교수님인데 서로 잘 아는 상대이기도 하고 이번에 8강에서 만나는데좀 어. 패배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음> 아, 아, 음, 패배한 이유가 꽤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 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패배 이유는? 뭐 음, 담원이 정말 열심히 해왔던 팀이고 저희가 어, 약간의 실수만 해도 그게 너무 굴려질 수밖에 없던 강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잘한 실수들이 조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 있었는데 그 조금 상대는 되게 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상대가 그 저희 선수들도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더 잘했은 것 상대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然后最核心 어 嗯因为 d w g 他们是非常努力的一支队伍嘛只要我们稍微出一点失误就会被卷进卷入他们的游戏节奏我们虽然也很有努力也没有出很大的失误但是主要还是因为对面打的真的特别好所以我们今天才输掉了比赛 So the question was Because t a m o n and DRX have been facing up against each other at the LCK and, and this was a rematch of the LCK finals. You guys know each other so well. So what was the reason for dropping this series? And he answered, there were a lot of reasons, but the um, focal point was that t a m o n Gaming has been working so hard. So whenever we made a slight mistake, we got snowballed so hard. So even though we prepared so hard, those um, Small mistakes, not even that many, a little mistakes. Or, well, the opponents were so good at punishing it. So I believe our players played well, but the opponents played better. w o l l let's h a t e a o d question. Adam, pleas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하 안녕하세요. 여러하세요요 여러분, 안녕하하요여요여안요안하요 음. 음 일단 저한, 저한테는 너무 많이 실망한 한 해였던 것 같고 팀원들한테는 좀한해 동안 잘 따라와 줬는데 좋은 결과를 首先，今年一年是对我自己非常失望的一年。队友们都做得特别好，然后没有拿到很好的，没有得到很好的结果，感觉很对不起他们。This question was over to Deft, so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yourself or your teammates? And he answered, "He is." quite disappointed to himself throughout this year and for his teammates. He's really thankful because they follow them so well, but he's really sorry because he couldn't give them the best result. We'll have a question. Hello. This is NGA players' community. I want to ask Doran i s u uh, m s i o n i the second t o r a m e n your weapon So, j 서 n g i so, like, you're a show about Shit and a hand, hands, and card, 요 n d mayo, non, tissue, hurt, and d 하 블크를 가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진, 그다음에 집을 그 다음에 집을 귀환을 했는데, 트포 올리는 게더 좋아 보여서 다시 바꿨는데, 점화석의 쿨감이 섞여 있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Uh, 想出黑切的然回家之改了想法他得一直出燃石可以少那冷所以就出了 This question was over to Doran for having the Kindle Jam in his inventory in game number two. and his answer was that because he originally planned to build for the Black Cleaver, and then he recalled and he kind of thought that maybe Trinity, Trinity Force would be better. So he changed his build, but with the because of the cooldown reduction, he kept his Kindle gem. 好，下一个问题。露文电竞提问教练CV Max，请问赛前有对DWG战队做什么特别的准备吗？ 另外就是今天的比赛在 b p 方面是怎么考虑的 네. 네. 기자님이 그 감독님께서 던진 질문인데요. 어 경기하기 전에 담원에 대 특별히 준비하신 거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경기의 벤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특혜 uh,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그말 정확히 못라들었어요 경기하기 전에 담원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 아, 특패가 아니라 특별히 특, 아, 특, 특, 특, 담원의, 그, 담원이랑 의그담원 경기하는 게에 대해 어떻게 중, 특별한 경기를, 아, 준비를 하셨는지 아, 이, 이해했습니다. 네. 어, 그렇게 뭔가 정말 엄청 특별한 사파? 픽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대신 저희가 좀 많이 연습한 익숙한 구도로 끌어들이는 게 특별히 준비했다면 최선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경기 때 나왔던 뱀픽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뱀픽 안에서의 플레이어 고 스크린부터 이제 모의 뱀픽을 이렇게 설정하고 갔고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 됐기 때문에 아쉬 오히려 더 아쉬우면서도 어 저희가 또 부족했던 것도 느껴서 아쉬움과 동시에 부족함 우리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도 딱 듣긴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其实我们也没有准备很特别的那种奇招，就是拿出了平时练习很多的一个BP组合。然后今天拿出了一个BP选择，也是训练赛练习过很多次的一个组合。然后很可惜今天输了比赛，我们也有很多不足的地方，感觉还有很多更多要进步的地方，就是很遗憾。Uh this question was over to cv max so is there anything you guys specifically prepared up against tamo n gaming and what's your thought on today's draft so we didn't really prepare anything on orthodox we tried to pull out the things and strategies that we are used to and the matchups that we have practiced a lot so The draft we saw today was based on the screen results and what we prepared so far. So I'm a little bit bummed that everything went as we kind of predicted and also realized that there are a lot left to be desired. Okay, next session, we are taking some English media questions. Adele from Millennium is asking coach, Um, you fielded two rookies and a former substitute in the team throughout the year and you've nurtured their growth from trainings to strong LCK players. Although you fell today to Diamond, a team that you face regularly in the LCK,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growth of these players throughout the year and how proud are you of the effort they have provided to reach the quarterfinals? 네 c b 맥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은 올해 캐리아 선수 표식 선수라는 두 명의 신인 선수와 이제 작년에 주전이 아닌 서브로 활동했던 도란 선수를 기용하셨습니다 이제 연습생이었던 그런 어린 신인 선수들을 강한 lck 선수를 선수로 성장을 시켜 주셨는데 오늘 비록 lck에서 많이 상대했던 담원에게 패배했지만 이제 이 선수들이 보여준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8강까지 오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보여줬던 노력에 대해서 자랑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제가 되게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좀 잘한 편이라 생각하는데 금방 말한 세명다제 계산에서 벗어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았었고 이 정도가 될 줄도 몰랐어요. 아, 그런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것 상정외로 이세 명은 좀더 천재적이었고 제 기대치보다 제 기대치가 높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치보다 셋다 약간씩 더 잘해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다원이랑 이렇게 경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엔 대해선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맙기도 하고, 네. I always thought that I knew, like I could see through people really well, and I was really good at those, those calculations, but those three players that are mentioned were beyond my expectation, so they were even more talented, talented than I thought, and even though my expectations were really high, they were performing even better than my expectations. So because of their hard work, we were able to reach here and face up against t o m l n Gaming. So yeah, I think I was also really lucky and I'm thankful for them. 然后这个问题是对教练的就问他问题是说啊今年也是带了三位新人选手 把他们培育成了LCK 现在顶尖的选手嘛然后今天的比赛过后感觉有没有对他们感到很自豪或者说对他们是怎么想的然后他的回答是说感觉自己看人很准没有想到他们可以打得这么好三个人都很有天赋也打出了他期待值以上的 操作, uh 就是因为他们打得好才能来到这里啊跟 uh d w g 打比赛然后他觉得运气也很好很感谢很感谢这三名新人选手的付出 s i m o n from the Inquirer is asking Deft. The team played really defensively throughout the series. Was the team playing not to lose against DWG? 데프트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담원전을 치르면서 어, 지지, 안, 지지 말자라는 그런 테마로 경기를 풀어나가신 건지. 음, 일단 1세트 때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s o i n g a s o i n m g e n u a m e number one, our plan was to go with the um. the picks that has a huge lane priority and can exert a lot of pressure, and proactively. So that was our original plan, but because I was not able to pull that off and I underperformed, we weren't able to achieve that result. So we went back to the impassive picks or defensive picks starting from game two. 呃, 刚刚是向Deft选手进行的提问 然后问题是说今天你们前期都打得很好是不是也是抱着一种不想输的必胜心理去呃 对DWG进行一个比赛的呢 然后他的回答是说 第一局其实我们在BP上面拿了很多 在线上有主动权的BP 但是因为他自己本人打得不好所以才输掉了比赛 所以第二局就改了一些BP策略 Tom Matheson um, would like to ask Piosik the following. This loss probably hurts a lot now, but as a rookie at the World Championship, what are the positive experiences you have learned from this? 네, 표식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어, 패배가 비록 뼈 아플 수는 있지만, 이제 표식 선수는 월즈의 신인 선수인 만큼 이번 월즈를 통해서, 어, 얻어간 긍정적인, 어, 교훈이나 경험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어, 저희 감독님이 항상 어 수능 전날에 열심히 해봤자 그 수능 날잘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So c v m a x always told me that studying the night before SAT doesn't guarantee a good score. And I think that's true. 啊 uh 这是对他们的打野选手飘喜提的问题。问题是说，虽然这一次的失败很痛苦，但是你第一次来世界赛有没有学到什么东西，或者是对你本人产生一些什么积极的影响呢？他的回答是说，我们的 了 C V Max 监督跟我们说过一句话说高考前一天才认真学习是拿不到好成绩的我觉得这句话说的很对 u um, Victor from Ice. E-Sports would like to ask s t e p h I can see that you are all very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today. Considering this was the exact same result as the LCK finals, does it make it more frustrating? d e f 선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어, 지금 어, 거의 모든 선수분들이 굉장히 낙담한 듯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어,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랑 동일하게 나와서 더 아쉬운 건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길 수 없는 경기였으면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충분히 다 이길만 했다고 생각해서 다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Well, if this series was not winnable i b e u l d t e i f t r m 응,可以看出来你们的队员们现在对这个结果都很感到遗憾.응,是不是觉得跟 uh uh LCK夏季赛决赛打出了一样的这个成绩会感觉到更遗憾呢?然后他的回答是说,如果是根本赢不了的比赛的话,会感觉还好一点吧.但是因为觉得今天的比赛很有机会赢,所以感觉会更遗憾. So this is the final question for the, for the English media. Um, this is for CVMAX. Um, first, DRX did very well, so please keep your head up. Um, what is the biggest thing you took away from this year's worlds? 네, 이제 영어프레스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선은 DRX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모두 다 어, 힘냈으면 좋겠고, CMAC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월즈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어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월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어간 것 말씀이시죠? 네. 크게 얻어 그 크게 얻어간 것이 별 다를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 순간까지 이 멤버로 그냥 이렇게 와서 진짜 히노 에락 다 겪어가면서 이기고 또 이렇게 지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 경험 이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그제 인생에 너무 크게 도움되는 데이터들이라 어어간게 되게 많아서 이어어간걸다 설명을 하면 좀 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저는 제가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7월 7일 생이라 그런지, 럭키가인지, 그냥 갑자기 딴소리에서 죄송한데. 사실, 이 DRX가 출발할 때 되게 급조한 팀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붙어줘서, 이 팀의 코어, 이 팀의 핵심은 초비와 데프트입니다. 저만큼 운이 좋은 선수는? 캐리아? 그리고 표식, 도란이겠죠. 전세 명이 그 코어 두 명을 중심으로 많은 게임 지식을 흡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코어 두 명은 1년 내내 저보다 더 감독같은 감독보다 더 감독같이 팀에게, 팀의 실력 증진과 많은 걸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제가 저도 옆에서 같이 심지어 저도 이제 피드백이나 감독 코치 일로서 선수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저는 그리핀 때부터 그리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감독 일을 잘해줬어요. 데프트한테 좀 많이 배웠어요. 그것들이 제 인생에서 얻어간 저는 이걸 이 얻어간 걸 이용해서 되게 많은 이득을 볼것 같고 그냥 이 부분에선 너무 고맙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 So, the biggest takeaway would be the fact that um, up until this moment with the members, we went through all the emotions like joy, sorrow, anger, happiness, and we won, we lost, and we, were, we are now doing this interview. All this experience will be a very helpful data and experience for me, And I think I'm uh, such a lucky guy. Maybe I'm born on 7th of July because DRX, we started off in a very in a impromptu fashion, but we were able to have our core members, Chovy and Daft, and the rest of the three players are as lucky as I am, k e r i a Pyosik, and Doran. So thanks to Chovy and Daft, um, the core players, The Karia p i o s i k and d o r a n was able to kind of soak in all the game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also Chovy and Daf t were more even coaching better than the real coaches. They maybe they were the realistic coaches of our team, leading the team so well. So I also learned so much by watching them doing feedbacks for the players. And I think compared to myself in Griffin last year, I think I become um, better at coaching. And it's all from Daft, so I think I have learned a lot and those are the big takeaway that I got with this squad this year.